지난 5일 JTBC는 우크라이나군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담이엔 마고르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. 담미엔 마고르 대변인은 이근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용은 사실이고 우리와 미리 상의한 내용 이라며 기밀 임무 수행 중인 이 씨의 근황을 알렸다. 그는 국제여단에 들어온 이들은 실제 전투 관련 임무를 맡고 전선에 배치된다. 며 군의관, 저격수, 유탄발사나 대전차 운용 등각 부대별로 조금씩 역할이 다를 수 있다. 고 밝혔다.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투입돼 있다. 고전했다. 이어 전투 경험이 없으면 재정적인 지원이나 물자 지원을 부탁드린다. 명 전투 경험이 없는 볼은 우크라이나에 오지 말라? 고 거듭 강조했다.